새를 잡으려면 새가 당신 앞을 지나 서성일 때까지 기다려라. 남보다 앞서 행동하면 이길 수 없다. 익은 감은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진다. 재료는 뒤에서 따라온다. 마음 약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시세는 폭락으로 회춘한다. 일반적인 주가 움직임은 기대 이상으로 움직인다.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팔걸살걸 걸 하지 마라. 몰빵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매수할 때는 낭만적이어야 하고 매도할 때는 현실적으로 해라. 그리고 그 사이 틈틈이 잠을 자야 한다. 꿈이 있는 주식이 가장 크게 오른다. 시세는 모든 것을 안다. 재료가 없는 시세는 가장 큰 시세이다.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떨어진 주식을 매도하고 올라간 주식을 매수하는 게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장미를 원하는 사람은 가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인기란 달아오르기도 하고 쉽게 식기도 한다. 첫 번째 눌림목에 사고, 첫 번째 반등에 팔아라. 상승세의 악재에는 사고, 하락세의 호재에는 팔아라. 운이 따르지 않을 때는 멈춰라. 투자는 예측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이다. 모두가 좋다는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포트폴리오에 항상 편입되어야 하는 종목은 현금이다. 막연한 예측은 빗나가는 화살과도 같다. 매도는 빠르게 매수는 천천히 하라. 어부는 물의 흐름을 본다. 매는 맞기 직전이 가장 두렵다. 팔고 나서 올라도 애통해 하지 마라. 살땐백 개의 눈으로 보고 팔 때는 한 개의 눈으로 보라. 예측이 맞았다고 들뜨지 마라. 현명한 자는 듣고 어리석은 자는 말한다. 나에게까지 들려온 정보는 이미 정보가 아니다. 값진 보석은 황폐한 땅 깊숙이 있을수록 가치가 있다. 주가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오른다. 모두가 좋다는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소문이 빠르면 빨리 무너진다. 도미를 사러 가서 정어리를 사지 말라. 막연한 예측은 빗나가는 화살과도 같다. 너무 많은 가정들은 오류를 만들기 쉽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만의 주관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다. 잔파도는 타려하지 마라. 시세는 주가보다 기간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수익을 부러워할 때가 고점이다. 생활 필수 자금에는 손대지 마라.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보합시세는 무너지는 쪽으로 붙어라. 흉년에 땅을 사고 풍년에 집을 판다. 천정권의 호재에는 팔고 바닷권의 악재에는 사라. 황소와 곰은 돈을 벌지만 돼지는 돈을 못 번다. 시세를 거스르지 마라. 최고의 인기를 끄는 주식을 산다는 건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사는 것과 같다. 사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를 때는 이틀만 기다려라. 낙천가는 주머니에 20원만 있어도 왕처럼 행동하며 비관론자는 주머니에 10억 원이 있어도 거지처럼 행동한다. 불을 얻고자 하면 고독에 익숙하라. 중요한 것은 과거를 통해 배우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품속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상승은 불과 같고 하락은 물과 같다. 실수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있다.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사고 팔고 쉬어라. 돈이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와 정확한 확률을 데이터에 의해 계산해내는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과거나 현재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긴 보합은 폭등이나 폭락의 전조이다. 현금도 훌륭한 투자 대상이다. 당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주식에서 더 멀리 벗어날수록 당신은 투자가 아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림 끝의 악재는 사자의 신호이다. 엎질러진 우유 보고 울지 말고 다른 젖소를 찾아라.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신제품은 유행은 나을지 모르나 이익은 낳지 않는다.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시세와 감은 떨어지기 직전이 가장 맛있다. 분산 투자를 하라. 손에보고 있는 주식부터 팔아라. 천장은 3일밖에 못 가는데 바닥은 100일 동안 머무른다. 살 때는 처녀처럼 팔 때는 토끼처럼 하라. 소형주의 유동성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팔지 않아도 될 종목을 사는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진행해 나가자. 하나가 성공하면 또 다른 하나를 진행해 나가자. 예고된 악재가 알려졌을 때는 팔시기가 아니다.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다시 샀을 것인지 검토하라.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지 않는다. 시세는 연날리기와 같아 바람이 불어야 연이 높게 날린다. 주식시장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것뿐이다. 돈과 연은 다 풀지 마라.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주식에 인생을 걸지 마라. 적정가 이상인 종목에는 손 떼지 마라.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마라. 매입 가격은 잊어버려라. 내가 정보를 알면 끝이 난 것이다. 불필요한 거래는 삼가라. 장기적으로 비용 때문에 수익률이 줄수 있다. 친한 사람에게 주식을 권하지 마라. 최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벌어들인 이익은 독수리처럼 지켜라. 욕심 많은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